응원하러 왔어요. 시연이가 드디어 졸업을 하다니 졸업 공연이에요. 언니들서 정말 피곤하다. 응원 중. 시연이, 아자아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고지입니다. 오늘 시연 언니가 졸업 공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응원하러 왔어요. 네. 진짜 기대하세요 시작하는데 시연언니가 떨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응원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시연언니 화이팅 국제에 대한 학생들은 먼저 이 안쪽 사이드부터 자리를 채워주시고 일단 자리가 남으면 그때 응. 자리를 마저 앉아주시 저희 맨 앞에 앉았어요 일찍 와서 자리 잡았어요 시연이가 안 떨고 잘했어요 네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주신 모든 손님들께서는 가운데부터 자리를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안쪽 사이드부터 앉아주시면 좋도록부탁드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는 건 처음이어서 좀 틀려요. <웃음> 이게 모든 공연이 다 자작곡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나 전부 이적도 해보도록 하잖아요. 네, 그것 오리우. <웃음> 윤지 공연도 꼭 가서 응원해주실죠자 여기 서 여기 봤었어서시 아, 여기 입시 아, 여기도. 아, 여기어 아, 여기 아, 여기서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아, 쉽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 구간 하면 이제 다음 팀도 더 좋은 팀맞으요 저희가 <웃음> 윈터로블를 안거 마지막에 딜려그리고 저희는 내하고도 하겠습니다 감다 강시현 예쁘다! <웃음> 강시현 화이팅! 강시현! <웃음> 예쁘다! <웃음> 강시현 예쁘다! 소감이 <웃음> 어때요? 앞에 있가지고 어. 조금 슬픈 슬픈 거. 떨리긴 했어. 엄청 떨던데, <웃음> 응, 고했어요 <잘했어요>. 서프라이즈 <웃음> 선물.